내가 잡을게 오케이! 캐스트 컴플리트 떴다! 이거 말안 걸어줘? 어? 당신은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맞아? 아, 이거, 이거 우리 다른 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호감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알라랄라 라아 공주 잘 지냈습니까? 아잘 지냈죠? 근데 가방 가지고 싶은 사람! 저요.. 혹시 색깔 바꿀 수 있습니까? <웃음> 나에게 가방이 하나 있지? 어, 어 가방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 나에게 사면 돼! 아 그래? 그러면은 음. 혹시.. 구운 감자 20개로 살수 있을까? 보석 종류 없어? 보석 종류도 있긴 있지! <웃음> 빨리 아, 내마음에쏙 뭐, 드는 무언가를 찾아내봐! 그러면.. 극복의 증표를 하나 줄까? 이거? 손님 오셨습니다. 좋아. 어? 누구세요? 극복의 아. 증표 여기. 아니. 그래. 이게 바로 마피아의 거래법이랄까? 극복의 증표 혹시 가짜야? 아니 가짜일 리가 있나 극복의 증표가. 저보십시오. 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볼수 있습니다. 도, 도망쳤어 저새야 개. <웃음> <웃음> 아 잠깐만 공주님. 말버릇이게 뭐예요? <웃음> 아니, 들고 도망쳤잖아. <웃음> 아, 감정해 준다고 하고? <웃음> 뭐? 여기 안 나와 내가? 그러니까. 난 생선 이제 회차 먹을 거야. 정색째 있지. 네, 내가 하나만 해와. 충고하자면은 응. 음. 가방을 등에 메고 다니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야. 왜? 음. 그냥 그래. 예쁘잖아. 맞아, 맞아. 음.. 예쁘긴 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아? 아 설마 내꺼 빼가냐 이같은거 <웃음> <웃음> 진짜로? 알았어 다 뺐네 이 자식이 아무것도 없잖아 <웃음> <웃음> 내 배낭에 아무것도 없어 아니 내 분명히 내 이건 아니지 저기 혹시 공주님 쏠드셨어 <웃음> 공주님 공주님 o u s 분명히 철도 i n g that h a p p e 고 e d I told you, I told you. I 끼들 세상에 o u I t o 공주님 공주님 뭐. 일단 들어가서 좀 주무셔야 될 y 같아요 told you. I told you. I told 하 o u I told you. I t o 하게 하셨네 아니 근데 공주님 집에 들어가서 좀 이사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뭐 잠깐만. 펄프가... 어? 진표 내 거였구나. <웃음> 아! 아 미안 미안하다고 아프다고. 자꾸 이렇게 해? 아니 살려주시게. 뭐아 아니 나 없네 지금 저기 저기 저거 보세요 저기 앞에. 저거 뭐야? 뭐야? 저거한테 쫓겨났네. 어? 구리핀 아니야? 구리핀인데? 향유고래를 지금 사냥하고 있는 거였어. 그 전에 나였네. 어? 근데 얘들아 제 비스비가 마을에 도착하면 다른 네. 마을로 이사를 가야 될것 같아. 이게 마을에 상자를 단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 된대 원래. 아 어, 그래? 어. 어 그러면은 그럼 얘네들이... 이사가 아니라 여기를 전토 기지로 하고 다른데는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오늘 공주가 술을 좀 많이 마신 거 같으니까 뭐 일단 먹으냐.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도록 하자 우리. 좋아 좋아. 분명히 누가 내꼬 훔쳐가 또 빨간 버스 타고 내 어? 내그 예쁜 보석들도 다 있었는데 그것도 누가 다 훔쳐 하고 있... 같은 것들! 어머어머! 어머. 보석은 뒤에 있는 공... 사람인 것 같은데? 공주님, 그 언행을 좀 조심하십시오. <웃음> <웃음> 집에서 조금 쉬고 있으면 우리가 구해다 줄게! 빨간 버섯이랑 보석도 다! 이제 진정하고 어, 집 좀.. 옮겨? 아니면은 집 옮겨? 아니면 은집안 옮겨? 집 근데 옮기고 싶지 않아? 이게 퀘스트가 잘안 받아져 여기가 우호적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그러면 거기 가서 좀큰 집을 짓고 싶어! 그러자! 어 그러면은 그거 도와줘! 그럼 내가 화를 풀게! 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술도 좀 깨! <웃음> 화도 풀고! 음. 스페인 교도소에서 살다 온 나도 이 사람이 더 무섭네! <웃음> 진짜 무친 년인줄 알았네 그냥 잠깐 저쪽 좀 보다가 올 생각인데 같이 갈래? 좋네 아저씨들! 어 살아서 돌아와야 돼요 재수없는 <웃음> 소리 하지마 꼭 살아서 봐요 우리 알아서 돌아올 거니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오케이 돌아올 때까지 마을에 잘 부탁하네 그렇게 마을은 특대밭이 되었고, 아이구 <웃음> 진짜 <기상, 웃음> 이상한 <웃음> 소리 하고 있어. <웃음> 점점 높아진다. 어, 어, 어, 조그만 배다. 잠깐만, 근데 여기 방향은 확실히 잘못 잡은 것 같네. 뭔가 이러고 가면 안될것 같네. 깊고 미지근한 바다. 우와, 여기 상자는 털어도 되는 건가? 말이 안 걸어져. 애초에. 그럼 다 털지 익히지 않은 대구 아 그냥 어선이었구만? 음. 어 낚싯대 바다행운 내구도 그러면 여기 방향은 잘못된거 같으니까 어뭐 요정도로 하고 돌아가도록 하지 그러면은 우리 태어난지역으로 가야될거같은데 지난번에 왜 필리저 잡은데 어 그런데로 가야될것같네 연공비주 어, 어 어딨어 여깄네 기 여기 오 여기. 여기 술이 조금 덜깬것 같은데 괜찮나 이제? 아니야 술 먹지 않았어 어어 이제 좀깬것 같구만 여기 익히지 않은 대구 이거 구워 먹게나 저도 주겠습니다 공주님 우리 빨리 가자 이제 나 준비 다 했어 갈 준비 아 이사 준비 다 했어? 응집 짓는 거 도와줘야 된다 알았어, 알았어. 아니면은 음. 내가 버섯 갖다 줄게 버섯은 여기저기 많더라고 집 짓는 거 도와줘 이따가 절대 예쓰라고는 안 하는군 뒤에 좀비들! 응? 그냥 배버려야지 음. 잘한다 아저씨 혹시 깃털 있어요? 깃털은 없어 화살 있나? 화살도 없어요? 화살은 있을 거야 주세요 저 활쟁이라서 활 필요해요 아 여기 화살. 그럼 대신에 나를 좀 지켜야 돼 항상 아 그럼요 비스비가 오늘 방전돼가지고 전원이 꺼졌거든? 그냥 음. 일단 버리고 가자 버려 어 왼쪽에 집이 있습니다 어 집? 여기가 우리가 어. 나왔던 곳이야 아하 근데 이 근처에서 한번 제대로 찾아보자 어 빠르지? 아, 여기구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성을 찾았는데 이 성을 먹어버리는 건 어때? 어? 나쁘지 않지? 내가 새끼를 만들었어 여기. 아, 오케이. 들어가자. 어 뭐야? 뭐 깨지는 소리가 나요? 아, 여기 문 열면 안 되네. 왜 왜. 네, 네, 네, 네. 안 된다고, <웃음> 된다고 하잖아. 어, 어, 일단 열어 봐 봐. 어, 일단 열어 보고. 아, 와, 아, 어퍼. 아, 얘네 왜 이렇게 세냐?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여기서 어떻게 하, 잘 하면 될까요? 어, 어 비켜봐 비켜봐 아! 아. 어, 한 대씩 근데 왜 에너지가 전혀 안 나는 느낌이지? 아니,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어? 고블린킹은 얘가 아니었어. 오. 어뭐 웃는 소리난다 어! 아여기있다 고블링킹이다 이게! 어어 어, 어 뭐이렇게 빨라? 아 못때리겠어 아, 좋아 됐다 가뒀다 어 뭐야 순간이동했어 아 구석걸려 방해하지마 우리가 여기서 살거니까 에잇 대노 쯧쯧한대한대 따라가 아 있다. 에, 에! 이즈 어, 이게 뭐지? 아, 고블 킹을 다시 소환하고 싶으면은 오른쪽 클릭을 꾹 하고 있으래. 단. 아, 둘달 아, 아, <웃음> 아, 뭐야? 아, 아이고 이게 뭔일이야 아이고 이게 뭔일이야 저 아이돌 저거 이씨 야야 지가 순간이동해서 이동하다가 여기 지가 가뒀어 자기 자신을 아저씨 왼쪽에 고블린 어? 아저씨 왼쪽에 고블린? 아니 지금 이 고블린킹이 진짜 혼날라고 리로와 일로 와 내가 일로 도망치면 내가 못 들어올 것 같았어? 어나 두고 도망갔네? 어저 뭐야 어디야 여기 왜 물이 이렇게 생겼지? 아니 여기를 다없애버렸는데 오잉? 아니, 이러고... 내가 내려오려고 물을 뿌렸는데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아 자갈이었는데 아 떨어진 거구나. 아니 근데 잘 쫓아냈어. 그냥 여기 아. 꾸면서 살면 돼 이제. 그러면 일로 일로 와보십시오. 네. 공주님한테 딱 어울릴만한 자리가 있습니다. 아, 어. <웃음> 어. 아, 내자리 근데 왜 왕관은 네가 쓰고 있나? 그니까. 이런 변태치 <웃음> H 같은이라고? 음흠. 아 마법 부여도 지금 못 써. 아 지식 플러스. +E. 어, 여기 안쪽에 뭐가? 이디야. 이거, 이거 드십시오. 속도 증가합니다 속도 증가. 오. 야, 이거지. 나봐봐, 체크비. 어, 어, 왔어? 창고가 이렇게 있는데 어? 혼자서 몰래. 와. 인간들은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가? 깃털을 준비해놨지 와 대박 고마워요 근데 여기는 살지 못할 것 같아 너무 울려 <웃음> <웃음> 그니까 쩌렁쩌렁 울리네 쩌렁쩌렁 일단은 최대한 털거 털고 <웃음> 귀엽지 <웃음> 사실 이건 우리 아빠의 유품이야 아 그걸 고블링킹이 와, 아니, 뭐, 가져갔던 거야? 맞아 아 아버님이 고블링인 게 아닙니까? 아니야 이 자식아 그런걸 인간세상에서는 패드립이라고 해아 몰랐습니다 아 어, 날씨 좋다 오늘 저 앞에 보이는 필리저 저게 저번에 우리가 보스 잡았던데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 필리저들이 많으니까 한번 사냥을 한번 해봐봐 나무야? 호이 그렇죠. 이 말의 이름을 안 풀어. 어, 뭐야! 오! 어? 제대로다. 어, 눈밭이 제대로인데? 잠깐만. 얘들아! 엄청난 농장 마을을 찾았어! 우와! 그럼 우리 여기 사는 거야? 여기가 아니고, 일단, 공주가 말타. 알았어. 이런, 니가 공주냐? 싸가지. 가자고! 저런 어인... 어인가 없나? 사가지 없는... <웃음> 어인이 여기엔 어인일로 껄껄 아뷔이 타이밍에 진짜 와... 와. 아, 아. 완벽하네? 여기야! 저 풍차 보여? 엄청나게 큰 농장이 있어 봐봐 와 근데 여기 어머. 다 풀면 안 되는... 아 농장진이다 주 농장진! 어? 농장 중이다, 농장 어, 여기 필리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 여기 필리저 마을이다. 야 여기 뺏자 어때? 와. 내필리들 이렇게 잘 살아?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아, 뒤에. 아 아. 나도 필리저. 아, 어, 나. 야얘를 엄청 세. 나... 나 살아 있어. 어 그러면 위로 도망가 언덕 위로. 안돼 안돼 죽어 무조건 죽어. 아, 아, 아. 나내걸려 어, 이게 좀비 주민인가 봐. 감염된 애들인가 봐. 내가 아까 어디서 쓰러졌지? 이거 아닌가? 여기있다여기안 어. 돼.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해보는 거야. 이런 역경은 얼마든지 있었어. 야, 아! 다 덤벼. 다 덤벼. 부러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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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는 싸우면 안 돼. 얘는 싸우면 안 돼. 얘얘 얘는 활로 한번 해봐 해보긴. 도전. 안 달아 에너지. 근데 조금씩 다네. 얘 죽여버릴까 그냥 어떻게든? 어그로가 어그로고 날때 내가 내가 겠는데 그러니까 천천히 있네. 천천히 그다음에 화살로만 화살로만. 천천한 대라도 맞으면 죽어. 안 어, 돼. 어, 어, 아이고. <웃음> 어, 어, 어. 하고 있다. 자! 잘하리 잘하리 잘하리 막아, 막아, 막아, 막아,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아, 내가 뒤통수, 뒤통수, 뒤통수 조심해, 뒤통수. 얼마 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비아리 밀. 아, 아, 아. 비스비가 밀밭은 클리어했대. 우리 얘만 잡고 어. 정착하면 돼. 어, 날씨도 괜다. 우리 마을을 찾는 거야. 저큰 마을이 우리 거야. 아, 아, 진짜 개 아포. 어, 됐다. 스테프 <놀람> 트레프 키드야. 너 너희 자식 고이지 <놀람> 어, 이거. 일부러 그래 일부러. 너 일부러 일부러잖아. 너. 죽었는데. <놀람> 방금 <놀람> 뻔이 <뻔히> 다 <놀람> 죽였는데. 아니 <놀람> 아니. <놀람> 이 뭐가 뭐가 내 시체인고? 어 근데 활 하나 더 나왔어. 어? 아니 주지 말게. 우리 머리에 꽂힐 것새고. <웃음> 아, 주세요. <웃음> 어. 활 주세요. 피스비. 뭐 잘해. 여기 밀밭에 있던 아, 것 같은데. 아, 피스비. 비스비? 비스비? 야 여기 또 있다 얘굴아이고 아유 얘 어떡하냐 이거? 비스비 아니 다들 나 버리고 어디 가는 거지 아, 우리 다 지금 평원에서 엄청난 전투를 하고 왔어 지금 굴 이쪽 밖으로 굴 밖으로 꺼내봐 어 온다 비스비 쟤랑 싸우면 안돼 너너 안돼 비스비! 어? 어 해내나? 미친! 아니 이거 하나를 못잡고 지금 뭐하는거지? 아니 비스비! 음, 아니 국들 진짜 너무 능력 하찮은거 아니야? 비스비 나밥좀야들어마기만 해도 아픈데 여기? 아 우와 좋은 검 갖고 있었네 에철 많다 대박 철 흉갑도 있는데? 어 너무 좋다 뭐 소디? 리가 여기 상자 다 뒤져봐 여기 심지어 인챈트가 돼있어 장비들에 나 레오 한거 찾았어 좋아 좋아 좋아 어 에메랄드도 많다 어 근데 엄청 빨라졌다 우와 우와 아, 이게 파밍의 맛이구나 대박 엄청 빨라졌어 어? 마을이다 아니 여기 제대로 된 마을인데 잠깐만 말 걸어지나 여기는 안 걸어지네 보면은 저쪽으로 마을이 보이잖아 근데 저기도 퀘스트를 주지 않아 우리한테 그래서 그냥 마을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 우리가 평화는 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투를 준비하라 <웃음> 제작 때 5번에 가죽을 두고 에메랄드로 두르면 친화력 올려주는 템이 나올 거래 나 가죽 아마 있을거야 내가 한번 만들어볼게 어 누가 만들고 오! 있네 어? 벌룬.. 어? 내가 만들었는데 누가 꺼내갔네 어 새끼야? 이게.. 나다. <웃음> <낮아. 웃음> 아 이게 같이 낮아. 볼 수가 있어가지고 또내 만들자마자 꺼내서 어, 누굽니까? 나자아 봉주셨군요 아, 미션 안받아져? 테어나 여기 미션 안받아져 에메랄드 번들 만든거 한번 써보자 이거 어요 왼쪽에 있는 상자 클릭하면 된다고 한거 같은데. 어나 됐다. 자깐마 이거 열고 열고 넣으면 돼? 뭐 어, 그냥 우클릭하면 되네. 아 어, 맞네. 여기서 자고 일어나 볼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음 아하. 아, 아니야니다참 <웃음> 기가 막히게 먼저 와서 자고 있다 얘는. 전송석 어? 전송석, 맞아, 전송석 있... 있어 어 이거 눌러야 돼 여기에 마을의 이름은 졸살마루래 졸살마루 <웃음> 졸살 졸살마루 졸살마루 졸살마루? 어 졸살마루야 여기는 야 근데 자기엔 날이 샜는데 아 이런 이런 젠장 그냥 말 걸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 내돈 먹었어요 이친구가 왜? 근데 에메랄드가 먹었는데요? 나도 말이 안걸어져 나도 나도 안되네 <웃음> 아 이미 오늘 냈어 내일 시도해봐 이러는데 좀 잘까요? 어 이거 좀 자야될거 같아 자고 다음날 또 내고 또 내고 이런 방식으로 음, 좀 조공을 해야되나봐 억울하게 빵 하나 가져갔다고 에메랄드 몇개 뜯어가는거야 아, 에메랄드 번드를 준 다음에 침대에서 자야지. 친밀도가 오르기 시작을 한대.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어... 되겠다. 어. 그러면 우리 다른 데다 좀 집을 짓자. 어, 집을 따로 지어야 될것 같아. 우리 같이 살자. 그냥 우리 따로 살아야 돼. 불편하게. 난 집을 꾸미고 싶은데, 예쁘게 지어주면 되잖아. 예쁘게 짓고 내 방을 만들어줘. 그럼 필요한 건 방, 부엌, 작업실. 아유. 농사 났나이